송도에 처음 와봤는데 너무 옆에서 구경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방송 유튜버 노즈빵입니다. 사실 요즘 너무 바빠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는지 저희 할약 꼼꼼히 지켜봐주세요. 구독 먼저 누르고 시작할까요? 네빅한 코리아 거기? 페스티벌에 왔습니다. 오늘 제외하시는 모든 선생님 가, 그치? 어, 저 리액션, 리액션이잖아, 여러분. 저, 제 노지 빵이, 빵이잖아. 저 리액션을 바로 즉석에서 만들어줬다니까? 인터뷰 한번 해볼까, 외국인? <웃음> <웃음> <웃음> 아, 나 인기. 신기해. 완인해 할까 말까. <웃음> 어? 아, 나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웃음> 저 <웃음> 진짜 밝은 스타일인데, 오늘. 오랜만에 방송해가지고 Hi, hello, i t me. f you n mind i r i n t e e is my private f i r cast e We r e t so h v a n t c o m e n s e o m e on, c e n i w h a r name? I k g i to you, i i What's your name? Yeah? No, we yeah, are tourists. Tourists? Yeah. When did you get here? Uh, well, four days. Oh, four days ago. Yeah. Yeah. I've been here first y e first time. Uh, oh. It's very <laughs> beautiful. <laughs> I feel like a like tourist too. <laughs> Where are you from? Germany. g e h e r The festival is so uh, famous in Germany. <laughs> by the way, I'm a o v i n g by the way. You're not going to get o e of my j o This is a c o m p e t i t i for d a g party. We l o n t s e c o m p e i t s here. So, m a y t e students are there. So, I'm uh, d e r t support t e m support them. We don't h e a beauty f e e e r and b o d y b a i e r around here. So, you can see. One more thing now. Yeah, it will really start. 오 e 분여 e 분 여러분, 여러분, o 러분 여러분, i 러 t 여러 r 여러 t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o r 여러분, e r 분 e 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a 분여 a 분 t 러분 n 러분여러 a 여러분, 여 o 분 여러분, 여러분, 여 e 분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s 여러분, 사시던 제가 외국 가서 이런 식으로 뭐를 휴대폰 빼는 저희 선수 이거 때문에 네. 출전했잖아요. 아그아 그였어요. 나아예 반갑습니다. 예 니카코리아는 예. 그 네이밍. 그 관련해서 이제 홍보하고 업체들하고 선수들하고 매개체하는 걸 만들어 낸 건데요. 어, 이렇게 좀 많은 분들 오고 오늘 또 날씨도 좋아갖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또. 아, 그래? 어, 아 이거는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도검부님 <웃음> <웃음> 들어가죠? <들어간다>? 네, 유튜브를 <웃음> 올려주시죠. 아, 예, 예. 국민체육진흥원 어, 회장 선명우라고 합니다. 오늘 그 니카진 그 이렇게 행사가 있어서 비빈으로 오늘 참석하게 됐습니다. 어, 김양식 분이 오셨는데 제 방송에 인터넷까지. 아, 네. 굉장히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영광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채널 구독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웃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네네. 많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아라는 봤어요 아 그래? 아, 그래? 그러면 자 우리 멤버 초보자처럼 가까이 주시면 아, 감드습니다 <웃음> 오늘 <웃음> 특별 심판 위원으로서 네, 공정한 심사를다 아, 해주실 겁니다 네인사말 하겠습니다 차료 경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웃음> 저한테, 저는 이제 연예인분들 많이 가르쳤긴 했지만 뭐 이렇게 방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예인 나오면 좋겠다 이랬근데 오늘 나왔네? 꿈은 이루어졌네? 지금? 야! 노래한다! <웃음> xem다, <또> <웃음> 아, 별거 다 별거 요 오늘 아 얻어 걸렸어 갑 오늘 이렇게 좋은 초대해주셔서 갑자기 오늘 콘서트인거 같아 맞아요. 같이 우리 그래, <웃음> 그치 <웃음> <웃음> 발라드 만죠 우와 이거 잘 나온다 어, 이것도. 같이. 어, 기요아 좋은데. 오늘 카메라가 어, 사방에서. 사방에서 드리나. 있습니다 아쉽게? 네. 근데 네, 그냥 마이크 소리를 좀 많이 키워주세요. 아, 아, 들어. 아, 여러분, 아! 아! 아! 같이 해주세요. 진짜. 축하드겠습니다안녕하세니다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아,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공연을 하고 와서 혹시나 벌리탈이 나거나 소리가 더 나고 <웃음> 넉하게 이해해 주시고요. 뭐 혹시나 그런지 모르는 분들 소장님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부탁드리고 계산을 잘왔네는 좋은, 네. 어, 좋은 자리에 가서 어, 최선을 다해서 어, 조금이라도 뭐, 네. 네. 빛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지, 어, 좋아. 제 노래가 굉장히 우울한 노래밖에 없어요 다들 아시죠? 그렇죠. 네. 또 이런 자리에서 우울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어, 아, 이제명선배님의다 어, 같이 어, 분위기역없을수 있는 어, 아시면 뭐다 같이 어, 사방에서 소리를 따라 해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n 콜 c 콜 n t I n can't. I n can't. I n 외부님 네, 어저께 부산에서 콘서트를 하시고 당시에 또이 학교에 주셔서 목사람들 안 좋으신 분들도 어지론을 보내주세요. 나 오늘 지금 스트레스 풀러 왔잖아, 여러분. 콘서트 상상도 못했잖아. 저 원래 피트니스 대회장 가는 거 싫어하거든요.